뭐야, 이거? 뭐야, 이거? 시계인가봐. 지금 9시 10분이네. 어, 어, 어 야, 12시 반이 돼버렸네? 어머머. 어머머, 시간이 막 바뀌네. <웃음> 그림 보여줘. 여기 여기, 엄마. 여기 선물이야 지아 지하 선물 지아가 놀래서 울겠다 아니야 어? 아 너무 아름다워서 놀래겠다고 아이고오 너무 기다. 네? 우. 그대로 언니 언니 한 번만. 언니 축하해 감사합니다 <웃음> 축하해요 그래 아 이모 축하해 아 이게 선물 이거 어, 꼭줘야겠대 아, 이거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어? 맛있어? 아유 올려봤어 너희들한테 따지구나 네 이거 맛이 어떠세요 얘나이나 아니야, 괜찮아. <웃음> 자 우리 준비 시작나요. 홀리 보다 달콤한 매력. 이 나와 함께 해주 예쁘게 잘 자를 것 같습니다. 아유, 심장 귀여워. 귀여워. 아, 엄마 있지. 감사합니 여러분. 사니다 복동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만. 자, 지금부터. <목소리로> <오> <목소리로> 자, 다들 자꾸 나오셨으면, 자, 돌싸게, 돌싸게. 자, 그리고 엑스 중요하지 않습니다. 아이고, 우리 오하나돌어 자, 하이파이브. 어린 좀 많이 나오네요, 그자그 그렇죠? 자, 시작! 아! 13번 0 계실까요? 계세요? 아, 계십니다. 아, 지아야라 공간이 다행입니다. 감사니다 103번! 103번! 101번입니다. 101번수님 계실까요? 네. 네. 5형이요. 형 아닙니다. O형 아니고다 A형! B형 아닙니다. 네, 형 A형! A형 아니고요 A형! 아니죠? A형 아닙니다. 자, 네. 마지막 선물 남아있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선물 내가 원하는 초판이십니 서 제일 멀리서 왔다. 장범이랑 놀니다. 자이세바가좀 멀리서 싶 께서. 가이바이보자가이바위보가이바위보자 여러분들 상벌로